괜찮다 그랬어 맛있게 드십시오. 나안되이제세상래이선 씨. 현상은 이번 주도 죽나 안 죽나 가지고 이기기도박까지하고 있어. 아주 재정책이 아니야. <목소리> 7개월 이렇게 살았거든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주눅들고 7개월 동안 온다고 드디어 드디어 끝나네 이게 너무 숭롭잖아 오 you yeah. 오늘 열심히 열심히. 신을 디자인하고 이제 출발만 남았네요 음, 음, 음. 버스는 준비되어 있고 물감이 이제 칠해져야 돼요 음, 음, 음. 이럴 때 에이즈 나무서다 아무도 날거리지 못한다. 나 무서워서 뭐 니가 다시 꿈꿔？형님 이건 뭐였 죠. 하세요저 대단히 요무자고 하는 거아니었어요 이거? <웃음> 이 새끼. 세상에 큰형님 당같장 광안리 불꽃바이겁니다저 저 광안리 아닌데 저 서울 사람입니다. 저는 몰라요. 니네 말도 안 맞아. 살려주십시오. 대답해라. 니는 오늘 대답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다. 맞다, 맞다, 맞다. 하트 많이 못 봤죠. 감사 교도소에 가 것도 오고 는데뻔에서사회협까지 받고 있대아아보는 소리 많이 안 냈어. 그사안에서에그런그런 거는 경찰이 신변 보음제텐로못할그데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에또다른 이유가 있는 그 같아요 그럼위험이더큰 거잖아 나 찬성 나도 이번 의음는보호가핵심다음 다음에, 그다어다음다그다음 여기가, 뭐라, 여기가. 여기가. 어, 아, 좀, 말아요? 아, 진짜. 아, 아니 그 말기만 해? 네. 아 말기만 해? 네. 너무 말하 없는데? 말아요 말기요? 아. 아, 저거 시작할 저거 딴다는데아시아이가그게 되있네요? 아 여기 뭐? 이들 맞은 줄아아 그래요? 뭔제몰라요 뭐, 아, 뭐, 진짜 두사에요기 진짜예요? 여진 진짜예요 뭐 할걸러들이에요? 진짜, 아니, 거, 진짜 안 뭐, 아, 까 아, 뭐, 아, 안 아, 뭐, 안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오! 버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기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내가 는다 고기! 안보고안보고안보고안가실거가요안 아, 가고, 아, 아, 아, 아,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안가고 안녕하세요 모험택시에서 박주임 역할을 했던 배유람입니다 드디어 우리 모험택시2가 촬영이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7개월 동안 진짜 모두 고생하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제 2월 17일에 첫방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기대되고요 어, 시즌원보다더 커진 스케일과 어, 재미, 감동 어, 눈물이 나네요 바람이 불어서 어, 너무 슬퍼서 눈물 이 나네 어, 더큰 재미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찍었고요 우리 최지으로 나오시는 우리 장혁진 선배랑 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베트남까지도 가고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기대해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자꾸 눈물이 나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진짜 절대 실망하실 일 없을 겁니다 아 이제 예, 박주임은 오늘로써 끝이 나고 어, 모험택치2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진짜 이게 슬퍼서 나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작품에서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즌2가 또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시즌3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끝났습니다나 섰습니다. 나습니다